안녕하세요. 역사개마디입니다. 요즘에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말을 즐겨하나요? 여러분 이건 정확한 역사인식체계 없이 중국인들에게 의미있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딱 15분만으로 한국과 중국을 둘러싼 5천년의 역사를 개관하여 개념 역사 감각으로 확실하게 박아드리겠습니다. 중국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개소리가 되도록 확실히 만들어드립죠. 역사 개념이 명확하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믿고 따라오시고요. 우선 중국이 현재 하고 있는 짓거리와 그 짓의 결과 중국인민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중국은 동북공정 뿐만이 아니라 티베트를 겨냥한 서북공정 등등 수많은 역사 왜곡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퍼부으며 자행하는 중입니다. 이제는 중국 내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중국사이며 따라서 중국인들의 조상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구상원들인 중국인민들에게 시선을 돌려보면 젊은 층 위주로 중국 국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자란 세대이며 머나먼 옛날의 동이족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조작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동이족이란 중국인들의 시각으로 볼때 동쪽의 오랑캐를 뜻하는데 이들은 가장 최초의 가장 위대한 문명을 이룩한 사람들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죠. 중국인이 여러분들을 동쪽의 오랑캐들이라는 뜻으로 동이족이라고 하지 자기들이 자기들을 동쪽의 오랑캐라고 하지 않죠. 그들은 이 동이족을 삼황오제라는 네 글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시조는 삼황인 복희 신농 황제와 오제인 소호 전욱 곡요 순이라고 하는 이 삼황오제라는 것이죠. 즉 그들에게 중국이란 자신들에게 부를 가져다 준 경제대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역사를 가진 국가인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셨으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보이는 이 증세에 대해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중국은 중국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중국사로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이 전과는 다르게 최근 들어 이 동이족을 솔직하게 동이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중국인은 중국 내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중국사이므로 아무튼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건 동이족은 여러분이고 중국인들이 섬기는 조상은 여러분들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들이 정책이 이렇든 저렇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동의족의 후예로서 정통성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중국인이 숭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조상이고 중국사의 뿌리가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룩한 것입니다. 뿌리가 여러분 조상님들 건데 이 논리 앞에 중국인이 할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참고로 이와 관련한 한국 교과서 역사 왜곡은 고조선의 지도에 그려져 있던 산동반도를 지우려는 것입니다. 중국사에서 완전히 여러분의 조상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언어 계통도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라는 것을 삭제하려 둡니다. 이게 뭐하는 거냐면 신석기 이전부터 쭉 이어져온 북방사 흔적을 지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북방민족이 아니고 한반도라는 웅덩이에서 살던 미개한 원주민들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식민사학이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만 정신 차리면 멋진 교과서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국인이 자신들의 시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망오제입니다. 그리고 중국 국가의 출발도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를 줄인 말인 하상주부터 시작하는데 이 하나라는 논란이 많으므로 공식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하상주라는 나라 역시 모조리 동이족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서 중국인의 아주 중요한 거짓말이 나옵니다.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사기가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 사마천안그 사기에서 사황인복희 신농 황제 세명을 언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삭제하면서 소호, 전욱, 곡, 요, 순으로 대표되는 오제를 시작으로 기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은 소호, 전욱, 곡, 요, 순 중에서 처음인 소호를 삭제해버리고 사황 중에 한 명인 황제를 끌어다가 오제의 시작으로 설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생구라를 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삼망과 오제는 모두 동이족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치우천왕은 다 아시죠? 이 치우천왕과 황제가 아주 대팡지게 싸웁니다. 73회를 거듭하며 전쟁을 합니다. 황제는 동이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치우천왕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동이족이며 한국인들이 가장 숭상하는 조상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동이족끼리인 치우와 황제 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사마천은 이 갈등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중국 내지에 새로운 천하사를 창조하고 하와족이라는 민족 개념을 만들어내려면 동이족과 맞선 다른 민족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훌륭한 스토리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사마천은 치우와 황제의 갈등 자체에 집중하면서 치우를 동이족, 황제를 하와족의 대표처럼 설정하면서 결국 금살 치우, 황제가 치우의 목을 베다라는 거짓말을 사기에 기술하였습니다. 중국인들은 황제를 자신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찰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의 조상 중에 한 분이시죠. 황제의 대표적인 아들은 소호 김찬이며, 소호 김찬은 치우처럼 유명한 동이족입니다. 아들이 동이족인데 아빠가 하와족입니까? 동이족의 아들이니까 소호 김찬 역시 동이족인 것입니다. 또한 신라 사람들은 이 소호 김찬의 직접적인 후예를 자처하고 있답니다. 신라인들은 스스로 소호 김천씨의 후손이으로 성을 김씨라고 했다. 김유신의 비문에도 또한 헌원, 황제 헌원, 헌원의 후예요, 소호 김천의 후손이다라고 했으니 즉 남가야시조 수로는 김수로 신라와 더불어 같은 성이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 자 정리하자면 중국인이 깨알같이 대표적인 조상으로 믿고 있는 황제 역시 동이족이며 한국인인 여러분의 조상이고 적어도 중국인들보다는 그 정통성이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있는 조상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소호 김천은 당연히 여러분의 조상님이십니다. 사망과 오제, 치우천원까지 모두 여러분의 조상님들이시죠. 여러분 조상님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을 모르시고 말도 안 통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50대 걸친 직접 조상인 할아버지도 여러분을 모르시고 말도 안 통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과 그 조상님들이 남이 아님과 같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과 논리 앞에 중국인이 어떤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역사를 조작해서라도 자부심을 갖고 싶은 것입니까? 피부와 뼈로 팍팍 오시나요? 이들은 이 논리 앞에 아무 말도 못해요. 무대보로 이런 말은 할수 있을 겁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역사는 다 우리 역사다. 그런데 그 논리는 나름 고마운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 논리로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역사는 모두 한국사죠. 당시의 동이족 지역은 한국이니까. 거기서 일어났던 일은 모두 여러분의 조상님들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 논리에서 빠져나갑니까? 뭐 별도로 초고도로 고안된 논리가 아니고 그냥 역사적 사실을 알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지세요. 특히 고대사에 관심을 가지세요. 아주 어른의 학문이자 현인의 학문이며 현재와 연계하여 배울 점이 아주 많습니다. 진정한 고대사 학습은 여러분의 훌륭한 취미가 될 것이고 여러분을 현인과 어른으로 탈바꿈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들이 전기고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후기고대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의 사국시대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같은 나라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중국인의 논리를 깨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주제의 영상이죠. 그래서 그 시기의 중국으로 시야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중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왕중한 사람인 당태종 역시 북방민족입니다. 선비족이죠. 중국 최대의 통일국가인 수나라 당나라는 모두 북방민족인 선비족들이 운영한 것입니다. 그 선비족들의 발원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북쪽의 시라무렘하입니다. 이 시라무렘하는 바로 고조선이 건국한 시대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영은 비문에서 말하기를 요서에서 전현을 건국한 선비족 모용황의 행적을 설명하면서 조선이 일찍이 그곳에서 건국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선비족 모용황이 극세하기 이전에그 땅은 고조선의 땅이라는 것이며 당연히 선비족들의 조상들은 선비족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건 중국이라는 대륙은 북방민족이 즐겨찾고 운영하는 광장에 불과할 뿐이며 그 선비족이 운영했던 수나라와 당나라는 무슨 이유에선지 고구려에 굉장히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내심 같은 고조선 출신으로서 누가 더 적통이냐를 가르기 위해서 고구려를 대대적으로 침공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어느 부분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까? 태미, 말해주세요. 뿌리와 정통성이 다 여기에 있고 중국에는 없는데? 아무데도 없습니다. 혹시 중국인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너네 한나라의 한사군이 운영했어. 그러나 그들이 가장 총경에 맞이하는 당태종이 저자로 되어 있고 중국의 최초의 정사라고 하는 진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낭랑군 조선현과 위만조선의 수도 험도군 요서에 있다. 진서 모용왕전 고대 요동은 현재 북경 베이징 부근입니다. 요서라면 최소한 베이징보다 서쪽에 있었던 것이 고대 요서입니다. 즉 한사군은 여러분이 배우셨던 것처럼 한반도에 있던 것이 아닌 요동에서 요서에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료들을 한번 참조해 보실까요? 빠르게 지나갈 테니 포즈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선비족이 운영했던 수나라와 당나라는 고구려를 침공했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다 멸망했죠. 통일제국의 강력한 왕이라고 하는 수양제의 무덤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당태종은 고구려에 왔다가 눈에 화살이 박히고 절대 고구려와 싸우지 말라. 유언을 남기며 알수 없는 괴질병으로 돌아가셨지요. 감히 한국을 무시할 만한 중국 역사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중국사는 북방민족사입니다. 중국사는 한국의 지방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코 과장이 아니죠. 여러분이 알게 되는 만큼 저와 같이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짧은 영상을 보시고도 수긍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계실 겁니다. 꾸밀 필요도 국수주의적으로 행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독일이나 일본처럼 제국주의적 민족주의를 들고 남의 나라를 침략한 것도 아니고 침략당한 민족의 저항의 의미로서의 민족주의인 거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국수주의적이야, 민족주의적이야, 배타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깊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남을 침략하는 나라들이 새겨야 할 이야기들이죠 여러분은 역사를 모르니까 역사를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게 뭔 소린지 모를 것입니다. 어, 나 역사 배웠는데? 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명백한 사실을 두고도 모르고 중국인들이 그 말을 할때할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년대로 올 것도 없어요. 중국인과 중국의 역사 자체가 한국의 지방사입니다. 중국의 중국인이라는 뿌리는 없습니다. 사마천이 거짓으로 창조한 하화족, 중국인이라는 개념 몇만 있을 뿐입니다. 완전히 이해하시겠죠? 중국을 딱 보면, 중국인들이 하는 행동을 딱 보면 아예 이래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구나. 대번에 아시겠죠? 역사를 정확히 알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체욱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뿌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잊지 마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그것이 명백합니다. 위선적인 정치인이 희망이 아닙니다. 중국은 2015년 전후부터 아주 과감하게 백두산도 고대에서부터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을 고무줄처럼 쭉쭉 늘려가지고 한반도 안쪽까지 내린 것에서 파생되어 버린 논리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해본 말인데 한국신민사학은 견제는커녕 왜곡하면 왜곡하는 족족 고맙다는 듯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니 중국과 일본이 역사 왜곡 잔치를 벌이는 형국입니다. 즉그두 나라의 왜곡 잔치의 근거는 모두 한국신민사학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아시고 그 경각심과 반감이 한국 신민사학이라는 내부로 향해하지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들의 반감과 항의가 외국으로만 가는 어리석은 민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중국의 이 세대를 간단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받은 세대일 뿐만 아니라 역사 외국으로 완전히 수입된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세대라는 것이죠. 한국 유튜브에서 한국인들이 국뽕 채널을 하듯이 중국인들도 인터넷에서 지금 엄청나게 그런 것을 합니다. 중국 내부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일이기에 우리가 간섭하기는 어렵지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이런 중국에 대한 반중정서가 폭발하고 있는 중이며 이대로라면 몇년 후에 중국은 실제로 지구촌에서 가장 거대한 정신병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의할 것이 국뽕 채널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낚이면 안될 것입니다. 칭찬이란 남이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를 빨며 자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봅시다. 일본인들이나 중국인들 또는 서양인들도 마찬가지로 막 침소봉대로 자기들 얘기를 국뽕 담아서 홀려있으면 은 우리가 보기에 그 꼴이 얼마나 꼴불견이고 한심합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왜 자꾸 외국에서 여러분 한국을 향한 지속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역사 왜곡을 일삼는지 역사 왜곡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국가를 노리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를 파괴하여 밥으로 만들어놓고 여러분들끼리 싸우고 여러분들끼리 잡으러 다니고 막 도망다니게 해야 외세 입장에서는 뭔가 일이 풀려도 수월하게 풀립니다. 예, 역사 왜곡은 다름 아닌 침략의 기초공사입니다. 영상의 근거들은 감히 제가 함부로 막 말한 것이 아니고 윤내연 박사님, 이덕일 박사님, 신백항 박사님들이 고안하신 학술들을 근거로 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짧지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 건강 챙기십시오.